작 o 은있겠 e u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웃음> 방송하고 나서부터는 솔직히 빡잔만 하면 은좀 지공도, 지공도 많고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한 번씩 좀 주려할 때가 있잖아 차라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혼자서 이렇게 좀 여러 방 다니면서 좀 어, 도장 깨기 처럼 방도 좀 깨고 거기서 또 킬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을 좋아하시지 뭐, 그렇게 하다가, 뭐, 가끔씩 또 빡방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또 오늘은 이슈가 있네요. 어, 진짜 한번 진지하게. 나는 왜 근데 이 얘기를 스피릿 포스 간담회 때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왜, 뭐, 그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 간담회 했었잖아. 와.. 타이밍. 이 아, 이번에 순나로 신청했지. 아, 그래요, 마님 컴프리언 님, 안녕하세요. 예? 아, 배하였습니다 오늘의 미션 스페르포스 달성하기라고요? 어, 제가 지금 미션이 많이 밀려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바, 어, 바로 가죠, 그러면. 아니 뭐야 아 먼들림 안녕하세요 그, 아 그러니까 그런거 다 얘기 했을 텐데야 아, 수정이 안됐나 아니 잠깐만 험프리 형님 아 아니야 여기가 그러니까 총 쏠때 이렇게 벽 뒤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벽 뒤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험프리 형님 뭐야 포스시 20만원이요. 미쳤다, 미쳤다. 일단 알겠습니다, 형님.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아, 일단 알겠습니다. 와, 20만원 나 있다. 민준이, 만나세요! 아 오늘 안좋다고 좀좀 이제 예, 진지한 얘기 사실 안하고 싶은데 아 이놈의 스포가 워낙 고이다 보니까 좀 썩었네요 예 썩은 물이 좀 있네요 제가 이걸 좀 시원하게 좀 드러내고 싶은데 혼자의 힘으로는 약합니다 저도 일개 유죄일 뿐이라서 일단 열심히 되는대로 해 볼게요 뭐 얻을 수 있나 게임이 오래 됐는데 뭐 그만큼 아내 건데 내발로 네 안죽네 와 일단 알겠습니다 20킬 스페널포스 시 20킬 와무차다리뒤 머리 받았는데아 둘이구나 운동님 별님 어서오세요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아유 우리 우리 개지는 소리 좀 잠깐 캄다운캄다운 진짜 그야 이제 솔직히 저도 저 핵쟁이들은 욕해도 되는데 이만 아깝지 이만 더러지지 워저그 더러운 거 묻지 묻지 마세요 그손 대면 더러워져요.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인이 핵을 써? 한국인 아닙니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거기. 어, 다음에 아, 다, 그렇죠. 다음에 빵빵해서 한번 해야죠. 형님, 일단 에케 미션 깨고 나서 제가 스나 바로 할게요. 그렇죠, 그렇죠. 스나 아니, 그 자연 속킬 맞아요. 맞아, 어, 이판 한번 도전해 볼까요? 그러면 아, 타이밍 안 돼. 대캠에서 호핑으로 가능성 있는데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삐되 더블 아리감사합아 가스면 되려나, 그래요? 아이고, 아무튼, 그, 지는 형님 화이팅! 에. 예. 제가 열심히 대리만족 시켜드릴게요. 기회가 온다, 분명히 온다. 자, 하나, 둘, 셋, 넷. 아, 가박빙이 아주 그냥 타이밍 기가 막히네. 알고 던지나? 아, 근데 형님 요새 오골를잘안 해요. 요즘 사람들. 막 우르르 옛날처럼 막방 빠오고 막꼭 한번에 다 달려고 그런거 아에요 그게 있으면은 쉬울 텐데 그랬다가 한번에 죽으니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아니 쥐는 아야 아뇨 아뇨. 부담 안가셔도 돼. 저는 그냥. 봐주시는 것도 감사하대 스페셜 어려운데요 형님? 요새. 요새 생각 보니까 잘안 떴네. 음. 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죠. 뭐 어쩌지 겠습니까전 방송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또 세게 꼬집기가 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좋은 추억 속에 간직하실 분들은 간직하셔도 돼요 진짜 그만큼 좀 힘듭니다 진짜 뭐 어렵게 생각 안하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즐기면 되는데 쉽지는 않죠 여기. 아나왼쪽 있는 거 알았는데 당연히들 그래도 좀 좋게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너무 딥하게 생각하면 또 그것만 보인다 보이잖아요. 스포에 또 좋은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만한 게임 없어요, 진짜 자 이제 그만, 오케이 오케이 지는 이제 그만 그만 하시고. 오케이 오케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하자, 이제. 자 이제 즐겁게 하자 즐겁게. 꾸순님 어서오세요. 가스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원래 좀그니까좀 그, 좀 진지한 거는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 저도 일부러 어, 원래 하려고. 하여... 왜좀더 천천히 가겠다. 야 <목소리> 스페셜 포인 이 친구는 게 뭐야? 뭘 얘기야? 자, 릴렉스 릴렉스. 패배하였습니다. 14킬이 되네. 와 이거 기둥빙으로 한번 시원하게 먹었어야 되는데 까비 아 이거를 폭왜 안들어갔냐 와 너무 아깝네 터서 좋을걸 앉아 좋게 알고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밸런스 좋은데 이거 왜냐면 할수 있을 때 빨리 깨야 돼고 상대방 분들이 이제 갑자기 또 방송 재성용 하면 이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리미트가 걸려 있다고나 할까? 어안 죽나? 일샷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깨빈 만나세요. 근데 나쁘진 않아. 아, 또 우리 몸잘 나가시네. 외람되지만, 근데 제가. 죄송합니님 오케이. 와. 난간에서 마중 나와 계시노. 저렇게 반겨둘 줄 몰랐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이거 후빙 나가면 되는데 이거 피로형님이 나가시는 걸좀 도와줘야겠는데 그냥 후빙하려면 아 그러니까 무조건 스피레포스 하려면 한방에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쐈으면 되 토리님 안녕하세요 5킬 남았다, 5킬 아군이 제후님 안녕하세 오해 왜요, 아이디 왜삭제 안돼, 안돼 아이디는 삭제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사람이 왜 어찌 될지 모릅니다 막총다 팔고 뭐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한몇년 뒤에 아, 나왜 팔았지? <웃음> 얼마 뒤에 아, 아 새로 아 새로 만드시려고 형님 그거 그 주인번호 하, 주인번호 한 개당 아이들 열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계속 당하시네. 아 만탕이에요. 그러면 다시. 삭제하셔야겠네. 밸런스 최고인데요. 아군이 승리하려고. 후핑 이거 후핑 적금 너무 좋은데? 수익성이 아주 좋아요. 안전자산. 저중재백 골고루 쳤는데. 야 여유다로. 사 소리 어 분명히 작들은 있겠지? 와 아, 개핀데 미션 실패 예? 중차버졌는데요아 저기 살대형아 일단 미션 성공? 일단 미션 성공? 소 o 스형 c i 뭉팽이 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7대7 뭐야 나 언제 언제 이래 썼노 역시 안전자산 와큰일나봐다 컴프리 알고있다는 뭐야 뭐..뭐라 알고있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알고 있다는 뭐야?